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 메뉴가 한 박스 디고 한 어, 초콜릿을 준비했어요. 마실 거는 호시랑 어, 발라서 먹는 거, 노텔라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i s m i l l a this. Um. 위에 있는 집에서 하는지, 아니면 이쪽에서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 위에... 위층에서 이사가시는가봐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위에 집분들이 청소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 이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